이점팔. 아안여러이렇안 아, 소통. 맞아. 이거 C F 같죠? 야너 혼자 독이 쎄야 돼 지금? 아 진짜 시원해. 너무 힘들어네 오늘, 오늘 아, 처음으로 아, 안무와 같이 아, 해보고 있어요. 아, 저희 아, 어 네. 안무랑 같이 하니까 더 뭔가 진짜 콘서트장에 온 듯한 아, 그런 느낌 아, 진짜, 더 아, 재밌는 아, 진짜,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웃음> <정말>. <웃음> 네, 말을 안 해도 네. 네. 네. 저희는. 그러면 좋습니다 네. 안무랑 같이 하니까 확실히 더 신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응. 맞아요 그때 되면 또 이제 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함성을막 지워주실지 네. 빨리 그 콘서트 현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더 커지고 있어요 네. 저는 아야 아야 어 저도 아야, 아야? 네. 아야가 이번에 저희 앨범의 신곡인데 네.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고 제일 거 많았던 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번 콘서트에서 하지 않았던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소품도 쓰고 네. 그 이제 귀여운 것도 보여드리면서 네. 안무도 보여드릴 네. 수 있는 저희의 공... 그 귀여운 연기력도 음. 볼수 있는 내가 네. 네, 되지, 되지 않을까. 않을까 제가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웃음> 정말 아야야 무릎 음, 아, 무릎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씩 짝지어서 하는 연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너무 귀여워요 네. 가사 자체도 무릎이 아야야기 때문에 음. 제 무릎을 가지고 아야야야 했습니 음. 정말 아야야야 했어요 그 무대 정말 기대하셔도 네. 좋을, 네. 좋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여드린 적도 없고 또 팬분들이 되게 저희 유닛곡을 좋아해 주셨어요 두명두명막세명 두 명, 이렇게 한게 그래서 그걸 이제 실제로 무대로볼수 있는 날이니까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피아노 칩니다! 와. 자 <웃음> 아, 피아노를 한 원래 7년, 8년 정도 배었는데 이게 안한 7년, 8년 치고 7년, 8년 안 치니까 손이 굽더라고요 맞아요 <웃음> 해가지고 많이 연습했어요 네. 다 예쁘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가 연습이? 어. 어 이렇게 밴드를 하면서 안무를 같이 하는 건 우리 처음이었죠? 맞아요 이렇게 안무랑 같이 해서 네. 하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숨이 차더라고요 네 굉장히 숨이 차 이거 하나 끝날 때마다 못해요 <웃음> 하나 끝날 때마다 못해요 건 아닌 것 같아요 <웃음> 하지만 다 한다는 네, 러블 일단 목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저희가 라이브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 관리가. 저희가 노래가 다 높아요. 음, 그래서, 목 관리를 잘해 같아요 뽀기뽀기. 기대되는 무대. 더가 아닐까? 그쵸, 당연히 음. 더죠. 저희 개인 무대 있거든요. 유닛 무대라고 음, 게, 이렇게 세명 있는데, 이렇게 네. 더가 제일 좋습 여기 예인이까지 이렇게 해서, 예인. 유닛 무대가 있는데. 예인. 그래. 예인아! 해. 우리 더 자랑하고 있었어. 헤이! Hey. 나는 해, 해. 괜찮니? <웃음> <웃음> <웃음> 당신! 오! 몸매, 몸매! That's right! That's <웃음> right! 귀엽다 귀여워요 죄다죄다 우리 언니들이 좀 아파요 저희 <웃음> 더 많이 기대해주세요 헤이 네, hey, 나 너를 원해 촉촉하게 하는 <웃음> 긴장되고 팬들도 물론 너무 응, 보고싶은데 지금 긴장되는 마음이 일단 네. 가장 크고 그 다음 팬분들도 빨리 어, 보고싶어요 빨리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던 무대들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네. 아, 아마추어가 그러니까 아닌 프로의 모습 뭐, 꼭 보여드리고 네.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와, 이틀밖에 안됐어 진짜 쨔금 남았네? <웃음> 그러 <목소리> 이거게 <목소리> <목소리> 오늘 아직 준비가 안됐 마무리 안 됐어요. 난됐어좀 뭔가 마음 안. 소가을알려주세요 사실 안돼어짜아려야 남달이야, 남달이야. 콘서어얼마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나파 남았는데 <웃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정말 많이 떨리네요. 아직까지 이 떨림이 거의 이제 당일날 콘서트 무대 섰을 때 떨림이랑 지금은 되게 다른데 음, 지금은 약간 믿어지지 않는 떨림, 약간 그런 느낌. 아 제가 들어요 하나. <웃음> 아, 굉장히 민망하네요. 미즈 캠. 뮤직캠. 미즈 아, 캠이에요. 와 안녕하세요 미즈 캠. 네, 카메라. 이렇게 가까이 하면 와 이거 되게 무겁네요. 음. 어때? 초점 맞아요? 어잘 나와요? 너무... 잘안 나오죠. 심각하죠. 어. 어 여러분 지금 못 생겼어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못 생겼다. <웃음> <해야죠>. 아, <웃음> 괜찮아요. 팬들은 우리 이런 모습까지 사랑해 주는 <웃음> 이제 저희는 음. 연습을 하러 가겠습니다. 음. 아 <목소리> j 아, 굉장한 부럽네. 그중에서 막내 진이에요. 어, 막내를 맡으셨네요? <웃음> <웃음> 그래도 열정을 다해서 불렀다는 거죠? 사범 콘서트에서는 K 언니랑 두 명이랑 했었는데, 스울 네. 언니랑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더 편안한 것 음. 같아요. 오. <웃음> 저가 시작했습니다. 감사할까요한개감사해봅시다 렛츠고! 요즘 아, 정말 부요해요. 무얘세개가 어, 어, 야, 이러다 이쁜 짤 나온다니까. 겠다 어, 이거 먹으면 먹겠다. 겁나. 고개 들어 전화 바겠 쟤는 맨날 먹게게 빵떡이는 먹는 거밖에 <웃음> <웃음> 없지. 음. Thank you. 다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아, 들어오기 전에 쉬고 있어요. 3일 남은 만큼 밤에 잠을 잃을 수 없을 것 같아. 요잘 아, 보고 싶어. 요이 상태로 어떻게 러블리너스를 보지? 어떡하지? 안 예쁜데? 어떡하지? 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금 남은 연습을 또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준비 항상 새벽까지 네,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웃음> 네. 오, 오시면,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보시면 빵빵오리. <웃음> 네. 어,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 이제 무대에 3분 동안 저희 무대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콘서트에서는 장장 10배, 20배가 넘는 정장. 그런 시간 동안 이제 저희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마 전달을 못 해드렸던 에너지까지 전부 음.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호흡을 중요시해 생각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o get l a 올 d i a w l band. I'm g a w l b a 저희가 또 라이블리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라이브 연습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콘서트에 오시는 러블리즈 여러분 러블리즈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성만 준비해 오시면 저희가 새로운 무대, 즐거운 무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아유. 아, 그리고 한개더 챙겨봐야 될게 있잖아요. 뭐예요? 저희가 또 러블리즈만 발라드 아니겠습니까? 아, 아, 네. 감성도 같이 챙겨오시면 네. 아주 좋은 콘서트가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 또 있어요. 뭐죠? 스트레스도 같이 챙겨오시면. 아, 저희가 날려다게요날려 저희 여름밤을 같이 같이 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름밤을 <웃음> 같이 즐겨봐. <웃음> 즐겨봤으면 좋겠고. <좋겠습니다. 즐겨봐. 웃음> 러블리너스 여러분, always에서 만나요. <웃음>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사랑해요.